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를 봤습니다. KSIC에서 우리 산업과 가장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대분류에 무엇이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우리 전공, 먹고 마시는 음식 관련 있는 산업을 대분류해서 전체 찾아보자 해서 일단 식재료공급원으로 농업이뭐법도 관련이 있었다. 그 다음 소금 및 광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금도 관련이 있었다. 그 다음 제조업, 음식, 식품, 제조업 많습니다. 그다음 도소매 관련 업, 그다음 음식점 업, 숙박 및 음식점 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숙박은 뭐 여러분 호텔에서 음식도 팔고 숙박도 하는데, 실제로 호텔에서 그 경영 결과를 이제 보면요, 그냥 숙박업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음식, 이쪽을 취중을 많이 하고, 뭐, 이벤트, 이런 거, 예식,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이 그래요. 자, 그 다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문 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보건, 사회복지, 이런 쪽이 그래도 조금 연관, 관계가 깊다. 자, 이렇게 보고 났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이 산업 분류를 했어요. 그 산업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통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활동, 경제 활동의 아웃풋으로 무엇을 생산했습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했죠. 그 상품 서비스 생산된 아웃풋의 그 어떤 양, 양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우리 화폐, 돈으로 계산한 값이 나와 있어요. 그 값을 국가 차원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치를 우리가 볼수 있도록 자료가 있어. 어디에 들어가서 볼까?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 들어가면요. 자, 통계청에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세요. 자, 통계층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도 나오고요. 그 다음 다른 나라의 관계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통계층에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도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통계청이 있습니다. UN에도 통계청이 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그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는 그 기관은 다 달라. 다르지만은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모여서 관리되는 제가 바로 통계청이라는 정부 기관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것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외식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내가 원하는 뭐, 응? 한식인, 한식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양식은 얼마 되고, 재과 재빵은 얼마 되고, 내가 조사를 못하지요. 근데 여기 다 조사되어 있어. 세금 가지고 다 조사되어 있어. 그거 확인만, 우리가 그 자료 이용만 하면 돼. 그러니까 통계청에 들어가면은, 자, 이런 자료들이 있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 자, 국내외 산업 분류 찾아가지고, 우리 전공과 관련되는 거, 규모가 어느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하자. 근데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시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4차 산업혁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려면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게임하는데 노는 데만 사용할 게 아니잖아 맞죠? 정말로 이 컴퓨터 이런 걸좀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은 여러분들 어뭐 코딩한다 프로그램 한다 이거 좀설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맞죠? 그냥 게임만 하는 데 쓰면 안돼 그래서 여러분 엑셀은 잘 쓰고 있죠 그렇죠? 엑셀 못 쓰는 사람 태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엑셀 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 뭐뭐 뭐, 어? 여러 가지 어? 프로그램 언어 있지만 아주 쉬운 언어 있어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주 쉬워요. 파이썬 쓸수 있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 소번들어보세요 파이썬. 그럼 뭐 자바, 뭐뭐 자바스크립트, C++,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 쓰나? 이거요. 파이썬 굉장히 어? 여기에 프로그램 했는 거 보세요 import random random random sample range 1nn 요두 줄만 딱 코딩 해가지고 돌리면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 무작위로 발표시킬 사람 바로 뽑아냅니다 자 여기에 이걸 하나 음. 어, 유튜브에 올라진 이 자료를 하나 좀 보고 지나가면 조, 좋을 것 같네 어, 자 열어봅시다 아 여기 또 안되네 자 1965년에서 아 2019년이 아니고 2021년까지 자료입니다. 자, 이거 수정할게요. 2020년 원래도 지금 현재도 파이썬이 가장 포퓰러한 형태인지 이거는 몰라요. 자꾸 변동이 돼요. 근데 파이썬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쉽다는 얘기입니다. 배우기 쉬워요. 그래서 파이썬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좀 하고 응? 게임하는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